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국내 상장되 있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어, 10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국내 증시에는 오가닉기부터 윙이비까지 한 10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그러죠.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이 대부분의 중국 관련 기업은 동전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우리 코리아 디스크 디스카운트 같이 남북이 이제 대치돼 있는 이런 그 상황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바로 우리 코리아 리스크라면 이 차이나 리스 이 디스카운트는 이 부실 회계죠. 이 중국 기업의 회계를 믿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먹튀 논란이 많이 있었고 2011년에 상장 직후 3개월 만에 분식 회계를 하면서 어, 중국 섬유업체였죠. 이 고섬이 어, 상장 폐지가 된 어,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중국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할 경우에 어, 일반적인 규제는 중국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어, 국내 증시에 상장되면서 어, 상법에 관한 규제는 이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어, 일반적으로 이 회계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투명성이라든가 어 이런 그 어떤 그 회계에 대해서 신뢰도가 이제 낮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투자할 때는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어 그리고 오늘 일장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뺐다 꼼뿔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어이이 이 얘기는 예견된 호재 이 일은 호재든 악재든 증시에 이미 선방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로. 뺐다 꼼 뿔리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용어로는 기정사실라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1분기에 대규모 적자를 발생할 거라면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증시에 이제 바, 그거는 이제 이미 반영이 돼 있었던 상태였지만 뉴스로 확정이 되는 순간 그 적자가 이제 확정되는 순간. 주가가 이제 날르는 거죠. 이제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오가닉 코스메 코스메틱 중국 중국 기업이지만 대규모 적자를 냈다는 이 공시를 냈지만 오늘 상한가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미 알려진 뉴스가 뉴스 이 시장에 이런 그 모든 악재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뉴스로 확정되는 순간. 모든 악재가 소멸되면서 급등하는 현상을 뺐다 꼰뿔리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식경원에 이런 얘기가 있죠 악재, 악재, 이미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악재 사서 호재 팔아라 왜 대부분 그 20년도에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어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는 호재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매수를 했죠 하지만 그 뒤로 어떻습니까? 나락으로 이제 떨어졌죠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어쩌습니까? 온갖 악재가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와가지고 뭐 어, 거의 망할 것 같이 어, 대규모 뭐 어, 재고량 또 판매 단가 하락 뭐 점유율 하락 뭐 이런 그 각종 악재가 나왔지만 주가는 스물스물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사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예를 들, 어, 들, 들면. 어, 슈퍼 사이클 사상 최대 실적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지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 그리고 오늘은 어, 중국 기업들 한번 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가닉 코스메틱 어, 상한가를 가면서 가장 좋았지만 중국 기업 중에 가장 나폭이 큰 종목이 이입니다. 지금 상 상한가로 마감을 했지만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나 있는 상태였죠. 어그 낙폭이 과대했던 얘가 오늘 상하가를 갖고 시가총액은 257억입니다. 다음 상승률이 높았던 CKH 11% 상승을 했습니다. 이두 기업 다이 100원대에 완전 동전주죠. 어, 얘는 시가총액 289억.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 입니다이 퍼는 4배 수준. 그리고 이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놈은 크리스탈 신소재. 얘가 중국 기업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장주입니다. 오늘 8%가량 또다시 급등을 했고, 여기를 보시면, PBR이 거의 뭐 0.06, 0.07. 중국 기업은 자산가치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얘는. 거의 무시를 하고 있지만, 크리스탈이나 글로벌 SM 같은 경우 0.31, 0.38배 수준의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부채를 보시면 이제 크리스탈이 7%대 어, 아, 이스트, 뭐, 5%, 5%대, 뭐, 요런 부채 비율입니다. 그리고 뭐, C, CK 같은 경우는 0.69%의 이런, 뭐, 부채이기 때문에, 어, 이, 뭐, 회계 자체를 어떻게, 어떻게 보면, 저, 어, 이런 거를 좀, 뭐, 무시를 하고, 일단, 사업 내용만을 한 번, 어,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크리스탈 신소재가 시가 총액은 1200억대까지 이제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면서 아주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윙이비 같은 경우나 컬러레이 이런 종목이 좀 상승률은 좀 낮았고 낙폭이 컸던 종목은 이렇게 대규모 이런 적자를 냈던 기업은 로셀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이제 반토막 정도 나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이들 기업의 한번 사업 내용과 차트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가닉 코스메틱 화장품 관련 주죠. 뭐 이름 자체가 화장품 주고 유아용 화장품 또 여름용 화장품 이런 관련 주고 코로나 관련해서 어, 이 기업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지금 이제 마스크 해제됐고 그래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어, 사모 이제 어, 반등이 계속해 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예, 마찬가지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이 1,890억의 적자를 내면서 어, 급 반등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CKH 건강기능식품 관련주입니다. 얘는 6월 결산법인이고 건강기능식 생산 판매기업이고 얘도 마찬가지 적자를 지속했습니다. 낙폭은 상당히 큰 낙폭을 보였지만 반등은 이제 오늘 큰 반등을 했고 300원대에서 계속 윗거리가 달렸기 때문에 최대 300원 정도 선까지 이 가격대가 가장 큰 지금 저항가격대입니다. 다음 가장 주목해야 될 중국기업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얘는 2차전지 관련주죠. 얘는 이제 운모 관련된 회사입니다. 학성운모 우리가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광물입니다. 이 운모를 가공을 해서 합성운모 파우더나 테이프를 또 그래핀 분말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그래핀 분말이 리튬이온전지의 코팅제로 쓰이게 되면 주행거리가 20% 향상이 되고 수명이 또두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 배터리 표면에 이 발생하는 산소로 인해서 이 배터리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핀을 이용해서 이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수명과 주행거리를 늘리는 방법이 바로 이 그래핀을 이용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특징을 보면 149억에 52% 증가한 순이익을 냈습니다 상당히 뭐 좋은 이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량도 이틀 연속 큰 거래량을 실리면서 이 저항선 가격대인 1,20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더 상승을 할지 아니면 조정을 받으면서 이 1,200원대까지 하락하는 조정 기회를 줄지 어 한번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형성그룹 저출산 관련주 왕구 제조업체입니다. 44% 감소한 실적을 보였고 오늘 뭐 바, 어 상승하다가 좀 밑거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이스트 아시아 의류 신발 악세사리 개발 판매회사입니다. 39% 증가한 실적, 36억의 순이익을 냈고, 거의 고점에서 400원대에서 140원대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었죠. 골든센츄리 농기계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 또 농사 얘기 나오면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죠. 67% 감소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뭐 주가도 700원에서 240원대까지 급락을 했지만 어, 지금 뭐 거의 한 달가량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SM, 얘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스크류, 사프트 생산 기업이고 151% 증가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로스의 차량용 전장화 부품 그래서 에어컨이라든가 히터, 공조제품 제조 판매 기업이 로스웰입니다 적자를 지속했습니다 얘도 고점 대비해서 2,500원대에서 800원대까지 급락을 했었던 로스웰 컬러 레이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50% 감산 실적을 보였습니다. 윙이프도 육가공 식품 생산업 얘도 뭐 2,200원대에서 900원대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었던 윙비어 그래서 오늘은 중국 관련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뺐다 꼼뿔리 이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그 주목받고 있는 게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이 성장주는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소식이 나오면 급락을 합니다. 그동안 고성장을 하면서 올라왔던 종목들이 뉴스에 확정되는 순간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이 또 이들 기업이 고점을 찍는 이런 징후가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뉴스에 어떤 식으로 이 주가가 반영되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어, 이런 종목에도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